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뭐냐면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보험 영업직이신데 아이패드로 미팅하는 것에 관심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ppt에 동영상을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아이패드로 재생이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과 그 자료를 아이패드에 넣었을 때 영상 재생이 잘 되더라고요 천천히 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아이패드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에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슬라이드 안에 아예 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그 영상의 종류가 바로 mp4랑 wmv 파일입니다 이렇게 재생을 눌렀을 때 재생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재생이 되게끔 슬라이드를 구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유튜브 링크를 삽입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방식으로 영상이 바로 유튜브 링크가 들어가서 재생이 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쓸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영상을 삽입하시려면 상단 메뉴 삽입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삽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슬라이드에 삽입을 했고요 크기를 작게 해서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보여줄 때 조금 더 있어 보이려면 이렇게 모니터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어, 실제 모니터에서 재생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슬라이드에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영상의 용량이 예를 들어서 20메가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파일도 20메가가 플러스가 됩니다 즉 영상이 파일 안에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방식으로 파일을 만들어도 괜찮은데 근데 만약에 파일의 용량이 굉장히 크다 막 예를 들어서 막 1기가다 그러면 진짜 ppt 파일이 1기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일의 용량을 최대한 줄여주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두번째 유튜브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은 뭐냐면 삽입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를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링크가 있다 그러면 유튜브 링크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여기에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대로 유튜브 링크가 삽입이 돼서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영상이 일단 재생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중간에 있는 유튜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재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이패드에서 열어 볼 건데요 아이패드로 열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구독 시스템을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시면 원드라이브를 활용해서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 PC 이세 군데에서 동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사용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쓰고 있으니까 원드라이브에 일단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아요. 왼쪽 상단 파일 그냥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원드라이브에 아이패드 영상 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키셔서 아이패드 안에 있는 어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패드에서 파워포인트 어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어플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저장했었던 아이패드 영상 강의라고 하는 것이 뜨게 될 거예요 이것을 눌러볼게요 이것을 누르시면 바로 여기에 mp4, wmv 파일, 그리고 유튜브 링크 활용 이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슬라이드부터 를 눌러볼게요 왼쪽 거 눌러볼게요 바로 재생이 되죠 만약에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확대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도 재생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냐면요 이미지 하나를 삽입을 해 두신 상태에서 그 이미지를 선택하면 바로 유튜브 링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줄 건데요 파워포인트 안에서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어플 안에서 재생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PC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제가 이미지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넣어놨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링크를 선택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파란색 화면으로 이렇게 떠있으니까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링크를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대표하는 이미지 하나를 삽입하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링크를 삽입해줍니다. 그러면 은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링크가 제일 최근 항목에 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이미지를 클릭만 하면 저절로 유튜브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아이패드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패드로 열었고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캡처 단축키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택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트 쇼한 상태에서 어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 대상이 있다 그럼 이것을 톡 눌러 볼게요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이패드 안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상 재생까지 다 된다는 것 이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업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원드라이브라든지 아이패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